3만 5, 귀망노 관련돼서 어, 언론이 추가로 공개된 대수 H에 관련된 내용은 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련돼서 검찰의 무분별한 출동조사 관행의 개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에 어,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공고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고 한만호 씨의 경우에는 73번 출동 조사를 받았죠. 근런데 5번만 조사가 작성했다는 라 사실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판결문을 제가 봤더니요. 명시된 고 한만호 씨의 출정 조사는 대부분 10시간 또 12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길게 조사를 하고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계속 기록이 전혀 안남아있는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동료수감자 김모 씨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5개월 동안 89회 출동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동료수감자 최모 씨는 11개월 동안 총 148번이나 출동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자주 검찰에출동조사라는 논목으로 불려갔던 거죠. 그리고 언론의 보도는 안 됐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번에 보도된 한모 씨, 즉재수 H c 의 경우에는 88번이나 소환이 됐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검찰. 어,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현장해서 보조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서 재수 H 씨, 즉한모 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도 없고 과장되고 허황된 진술만 하는 사람은 왜 88번이나 불렀다 이런 이유들이 좀 밝혀져야 되고 도대체뭘 조사했고 무슨 대화가 나눠졌는지 조사돼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어, 특정조사 관행이 어, 지나친 검찰의 특권이자 검찰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은 근절돼야 됩니다. 영국이나 호주, 유럽의 다수 국가들에서는 수사 기간이 필요하면 교동시설 방문해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허가를 하면 허가를 받아서 수사를 또 특정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수설치, 검경사건 조정 같은 것은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검찰의 과다한 권한 행사 제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